자 첫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아 이게 진숙이라는 작품이에요. 일본 작품, 아 일본이래. 중국 작품인데 이게 보시면 복식이 굉장히 한국 복식 느낌이죠? 어, 이게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어, 방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는 없어요. 그 작품이 누가 봐도 한국 대장금 스타일의 작품이면서 복식도 한국 스타일이고 심지어 중간 내용에 삼겹살 먹는데요. 삼겹살에 쌈 먹기 예뭐 이런 거를 예, 지금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문화를 빼서 어, 가려는 예 그런 건 너무 많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좀 아니 중국 대국 이라면서요 그죠 예, 뭐 자기들은 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자꾸 자기 것인 것처럼 만들려는 거 그런거 보면 되게 우습죠 어 특히 김치도 옛날에 예 동북 공정을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는데 그런 것만 봐도 되게 사실 아, 이게 크다고 큰게 아니고 큰데 되게 좁은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 문화의 힘은 한국이 훨씬 월이죠.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이미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힘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어떤 힘을 중국이 쉽게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더 알려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참 중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시탐탐 한국의 문화를 노림. 예. 네. 이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잘 지켜야죠. 저는 다행히 우리가 사실 중국 거 빼서 오는 것도 있거든요. 중국 거 빼서 온다. 뭘 빼서 오냐? 만두. 예. 네. 만두 빼서 왔죠.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만두는 빼서 왔어요. 왜냐면 만두는 기원이 좀 명확하죠. 제갈량 제갈량이 어, 그때 화살 화살 같은 거 가져올 때 사람 머리 모양의 예, 음식을 만들었다 만두 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요 만두가 덤플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 많이 팔렸죠. 근데 요즘에는 네. 이건 다 사실 비비고가 한 거예요. <웃음> 비비고가 미국 시장 먹음. 네. 비비고가 미국 시장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어 덤플링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뺏은 느낌이 있죠. 음. 그러나. 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만두는 한국 음식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두의 기원이 이거는 중국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이게 대만 방송이었는지 일본 방송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중국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한국이 한국이 어,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 에그 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네? <웃음> 정작 한국 사람들은 단한 명도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안 하거든요. 예, 네, 안 해요. 우리는 우리 거를 자랑스러워 하는 건 있지만, 남의 것을 부러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건 한국인들 자존심 장난 아니거든요. 한국의 자존심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 거를 가져가서 중국 거야, 뭐, 뭐, 아니면 한국 거 가져가서 일본 거야. 일본 거야, 일본도 이런 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보통. 일본이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일본에서 그랬다라는 걸 많이 못 봤어요. 제, 이건 개인적 경험이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중국이니까 중국이라고 얘기해보면, 한국 거 가져가서 중국 거야, 이게 되게 자존심이 안 상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건잘안 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걸 합니다. 우리 걸 자랑스러워 할 뿐이고요. 그래서 어, 이런 지금 자꾸 우리 걸 가져가서 자기네 거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문화는 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어, 지금 많이 에, 퍼진다. 어, 아까 제가 문화에서 한국의 문화가 우월하다 했는데 여기서 우월은 어 문화가 더 뛰어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대중 파급력이에요. 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더 널리 퍼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문화는 우월이나 저열이나, 그러니까 누구보다 급이 뛰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걸로는 얘기할 수 없고요. 단지 더 많이 퍼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힘이 더 있죠 지금. 어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활용해서 이 기회로 우리 걸 많이 알리고, 우리 걸 많이, 예, 이렇게 퍼뜨리고 나면, 어, 저렇게 우리 거 가져가서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하는 되게 저열한 시도들이, 어, 좀, 어, 비웃음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웃음>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치가 자기 거다. 이거 되게 많죠. 어 이거는 옛날에 뭐 일본에서 김무치도 있었고요 중국에서 에, 중국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웃긴 게 아니 그럼 김치냉장고를 만드셨던가 에, 있음? 에, 아니 아니 김치가 자기네 거면 어, 김치냉장고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 되게 그냥 좀 저급해 보이거든요 보이고 없어 보이거든요 어, 남의 것을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거라고, 거라고 우기는 거 이거 되게 없어 보이니까 어,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문화 활용해서 이러한 시도들을 우리가 잘 어, 무찔러야 되겠죠. 막아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어, 이런 걸 보니까 저는 뭐 중국도 중국인데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저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국만 빼고 방송, 어, 한국만 빼고 이게 한국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편이나 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것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려고 결정했다는 건좀 비겁하지 않아요? 비겁하다. 아 많이 비겁하다. 아니 디즈니 왜? 아니 사실 솔직히 요즘에 디즈니, 디즈니 PC 중요 이거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예, 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러니까 그 뭔가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지향하려고 하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블의 새로운 페이스, 페이즈라고 표현할까 페이즈, 페이스 뭐 하여간 발음이니까 를 보면 어, 흥, 흥, 다인종, 그죠죠 네, 다인종 나오고 그리고 배우들의 외모도 어 외모도 좀 다양한 스타일로 예뭐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LGBT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어 그래서 갑자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백인 캐릭터인데 이거를 흑인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 이런 식의 것들을 디즈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올바름을 어, 우리 모두가 진짜 어,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남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요 예, 네. 좀 이건 좀 비겁하다. 에 디즈니, 에 그러지 말자.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음, 약간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요. 이런 것 또한 사실은 서양인의 편의업이다 아. 서양인이라고 퉁쳐서 얘기하는 게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 뭐 와스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예 백인들의 서양 백인들 어, 약간 편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디즈니도 음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디즈니 반성하자. 디즈니 이런 것들 좀 요즘에 디즈니가 어, 한국에서 좀 이런 논란,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 것들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지금 왜? 왜 디즈니는 그런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지? 예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이, 이건 아주 별로인 짓이에요 이거